와, 뛰는 놈 끔찍인거 봐. 와, 어. 와 이건 선 넘었지. 일단 시체를 제가 챙겨서 갈게요. 네. 이거 같은데. 시체들 처맥이 어 맞네. 트렁크에 담아가야겠다. 어디 갔노? 내 시체. 그대로 어. 담아 갈게요. 도끼랑 같이. 도끼는 바닥에 떨꼭떨궜어요 오케이. 어이. 어, 아이 또 존나많은데? 이거 뭐냐? 잽싸게 도끼부터. 어? 또 뛰는 놈 있어. 아, 이 아니. 이거 선 넘었지요. 아. 어. 와, 미치겠다 이거. <웃음> 진짜. 밀대로 씨.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야? 어디까지? 어디까지? 나 도끼는 회수했는데 잠깐만 어디 계신거야? 아와 어. 존나 멀어 또응 <웃음> 일단 차 밀고 갑니다 에이. 아 이거 개오반데들어어 이새끼 이새끼 경찰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뛰지마 뛰지마 뛰지마 뛰지마 뛰지마 아잇 와 이새끼 안넘어지는거 보소 끼는 새끼. 또. 새끼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니. <웃음> 어. 권총? 아 경찰 제 권총인데? 와 여기 이마트네. <웃음> 아와 존나 많아. 좋됐다 이거. 아, 여기 야. 경찰서구나? 아닌데? 사무실인데? 헉!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퇴근하, 퇴근하시려고 저문 두들리시네. 아이씨... 제가 여기 주변을 조금 정리를 해놓고 있, 기다릴게요. 네... 차 끌고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름이 다 돼가요. 아이고야... 아이고, 네, 초세야 난국이다, 이거. 여기서 아, 도비로 가야 돼. 너무 많아.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와, 진짜... 장아이네 <웃음> 나이도. 몇번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응. <웃음> 때려쳤다는 닙니까 중간에 아네 씨발 이러고서어 <웃음> 많아서 너무 많아요 가는 족족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뛰는 놈까지 있으니까 응. 어 깜짝깜짝 놀래네. 난좀 보이되 새로운 활기가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웃음> 네. 이게 좀비가 문 여는 모드도 있는데 그것까지 넣었다가 진짜 끝장날 것 같아서 차마 그건 못하겠고 어이. 문까지 열었으면 아주 그냥 뛰는 놈이 문 열고 뛰어온다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면 좀비가 아니라 사람 아닌가? 아 당연하죠 아, 그 정도는 사람이지. 아, 그래도 주택가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 진짜 좀비 존나 많다.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응. 왜 이렇게 많아요? 몰라요. 여기. 존나 많아요. 이번 판 재수가 존나게 없나봐요. 아, 여기 있네. 뭐, 뭐가 뭐있어 예, 여기 계신다고요. 그래요? 예, 오, 왔어요. 어, 아, 여기 좋은 차 하나 있는데. 뭐야? 왜케이터가안보이시 아, 됐다. 네. 예, 여기 와서 받아 도끼? 도끼 어디 갔나 도끼. 어 여기다. 아, 어, 다 아, 여이 잡았네 그래도. 음. 여기다. 쓸래요? 어기다 여기다. 예. 뒤에, 뒤에 잠깐만요. 에잠여기요 여기다. 여다여다여기대뭐 뭘로 찌르는 거예요? 어? <웃음> 이거, 무슨 카람빛 나이프라는데, 이거 뭐, 있는 거 써야죠, 일단은. 오, 갑자기야 오, 그뒤잘 나오네요. 480 나오네. 음토끼야 짱이야, 토끼. 뭐. <웃음> 담배 하나 펴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났어. 음. 네, 정신분열 온것 같아요. 와, 아래 많다. 위에도 존나 많아요. 위에 존나 많아요. 와, 아까 있던 대로, 아까 있던 대로. 와 아까 있던데서 돈다씨. 네, 여기서 정리할게요. 그것만 잡아요 일단 빨리. 와씨 얘네 또 어디서 온 거야? 아까 이 근처에 다 정리했는데 씨. 시기. 아니 아던거는 진짜 예. 베타 버전이었다는 걸 이제 오 쉣! 아이고 씨. 올렸어요? 아유 씨, 아니 엄마 찢어졌어요. 어. 어 다행. 쭉 뛰어, 쭉 뛰어, 그냥 뒤로 쭉 뛰어요. 넓은데요? 네, 여기 얘는 얘는 얼마 안 돼요? 얘네까지 잡고 아 지금 잠깐만. 이거 담배 안피갖고 지금 길이안 응. 막혀요. 뒤로 쭉 빼요. 위에 위엔 다 정리된 것 같아. 갑자기 뛰는 놈 나라. 오, 뛰는 놈또 있다 앞에. 조심해요. 아이고, 칼한테. 어, 어, 어, 어, 어, 저거다. 백신 좀 줍니다. 어, 어, 백좀 저부터 거 잡읍시다. 일단. 뛰는 거 조심해요. 거기 너 어디 갔어, 얘? 안으로 들어왔어 안으로 들어왔어 해도 해도 몰려 나온다. 몰려 나온다. 오, 미친. 저 오, 아래 미친. 거? 아래 거? 저 아래. 네. 아, 와, 뒤쪽 어. 건물에서 나와. 야, 이거 뭐냐, 이거? 오, 오,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어, 일단 백존부터 빨리 돌려봅시다. 어, 나왔다 백존. 나왔다, 다다. 나왔어요? 오 예, 네, 여기 손도끼인데 이거 이거 가져가시고. 어, 개 놀랬네. 뭔 소리가 났는데 착붙하는 소리가? 못뭐 깨졌다. 이는놈 때문에 이 변수가 너무 많아 아... 미쳐버릴 것같아저아안에서또문 두들긴다 아... 이 새끼 아... 이거 미쳤어 담배 하나 태우고 너 담배 태워야 돼 일단 미쳤어 어... 신경감이 일단 아파트 뚫읍시다 그냥 여... 여길요? 일단 아, 네... 먹을 거 하고 이런 거좀 챙겨야 되니까 일단 굶어 줄것 같습니다 문 엽니다잉 응. 내가 주변 볼게이 2층에 이층계단이도한 2층 마리 서구거이요구는이친구오는건 네. 없고 내려온다. 나, 나와요. 나와 와요 네. 나와 나와 나이 그냥 나와. 이렇게 네. 하면 작살 나겠죠? <웃음> 작살 나지. 어, 낀다, 낀다, 낀다 이들려이들려 뒤에 볼게 아, 이 새끼 왜안 맞아 문열어문열어 오오오 오이 사람이 문 열라매, 문 열라매요 <웃음> 문 열고 뒤돌아보니 이거 뭐예요? 오라나이오한 배신감을 느꼈어, 막 <웃음> 문 열라매. 오오오오쉔쉔더쉔쉔더디디디 개부터 잡아 개부터 잡아요. 하나 더. 네. 기는 거 거기. 기는 거? 누워 있는 거. 에 네, 누워 있는 거. 누워 있는 시... 거. 알터 에. 일어치마 너무 무서워. 아직 시계도 못 먹은 건저게쌈레전드다어 이거 많은가 보다. 문 계속 두긴다 시계를 안가지고 있어 전부 다 와.. 문 겁나 두들기는데 쪼됐구만 죽됐어 <웃음> 복대에 왔어요? 복대? 모두 어, 온다, 뭐또 온다. 뭔소 온다. 얘네 온다. 모두 온다. 모어 온다. 모두 온다. 모두 온다. 모두 온다. 모두 온다. 모두 온다. 모두 온다. 모두 온다. 모두 온 치마타잘 터져 응또 집에 또 어딘가 뭔가 있나 본데 조심해요 3층에 네. 있나 보다 음. <웃음> 3층 3층 3층 내려온다 내려온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저 새끼 뛴다. 와 이거 난리 나는데. 어, 죽였다아씨 어, 새끼 는 새끼는 놈이에요? 어, 네, 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끝이 없어 애들이 이럴 아 시켜 콤보. 아 어, 저 새끼 내려온다. 내려와 내려. 와 내려 아왜 이렇게 오, 내려오다 다시 올라왔어? 여기도 문 존나게 두드리는데? 뭐지? 오! 1층에서 올라왔다! 아... 이럴씨... 아... 아 조심해요 1층에서 올라왔다는 소리 1층 뚫렸다는 소리예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누워 도어 이쪽 문을 열어놓고 왔어요 저희 아 에이, 그만 좀 두들겨 시끄러워 씨. 난장판이다 난장판이야. 건물 안에 있는 건다 죽인 것 같은데? 전쟁이 전쟁 아 그래도 정리를 다 했네 아 아따 아 근데 이거 왜 표도표도 이게 신경감민이 안풀리냐 그거 아니에요? 중... 아 이게 문에 또 붙어있네 와, 이거 존 보이다 하면서 어깨 아파 온 것도 처음입니다. 긴장해서? 그럼요. 원래 저 혼자 할 때는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숨어 댕기면서 응. 그냥 제몸 하나만 감사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아래서 <웃음> 어, 또 무더기가 올라오는데? 장난 아니고만 근데 아까 아 죽었다 살아났죠 물렸다 그랬다가. 에, 에. 아 그럼 상관없겠구나. 일단은 먹을 거랑 오 보루 있다. 자 가방 종검 하고 있네. 오 시기. 물리는 아니죠 스생님 음. 아 어, 거리, 어, 거리, 아, 1층에 어, 들어와 있는 애인데 어. 저기 어떻게 들어왔냐? 저기 그니까 제 말이... 2층에서 내려오는데, 어, 뭐지, 제쌉소으네내 진짜... 30 정계 사용법. 3아 정계 같은데 30가계어 나온 거 아니에요? 예법시 같은데 사용법. 30온계사용에30 정계 사용법. 30 정계 아이씨나 어디서 기어나온거야? 아문또 열려있네 아니 아니 가 방금 여운거야 제단 안쪽에 있어갖고 밖으로 나오라고 어 오케이. 아. 오, 잠깐, 잠깐 잠깐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지금 주변에 있는거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 철물점 있네 철물점 봅시다 또또또또또뭘 g t 나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서 대형망치 나오면 바로 그냥 공부 t 찾아가면 되는데. 뭐가 없는데? 뭐가 t 텅 비었는데? 아 원래 이래요 대 t 맵은. 여기 하고 옆에까지 봐야 돼. t t 삽 필요 없는데 없네? 삽 비알마전 토마호크 만 계속 나오네. 아, 그리고 그 무기 번호 있잖아요. 네. 그거 위치 바꿀 수 있어요. 아. 네. 끌어다 땡기면은 바뀌어요. 어디에 매달았던지 간에 일단은 그거 바꿀 응.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또 와서 문 두드리는 거봐 그래 안가? 내가 왔어요 세인님 아 맞다 저기 좀비 좋은 가방 메고 있던데 가방! 가방! 일라와 누가 가방 좋은 거 메고 있어요? 그 더블팩 여기 아까 좀비가 뭔 소리야 이게? 아 아직 거울에 매달려 있어 창문에 아까 여기쯤에서 죽였는데 어, 더블백 매네가 있었거든요?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예. 워커백. 아, 매. 그거 먼저 껴요, 일단. 워커백을. 저, 자, 그거라가지고 아까 그 뭐냐, 백신 좀비 가방이라서 넓어요. 책가방 멜래요 예? 메고 있어요. 두개 겹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아, 아, 생겨서. 네. 아, 맞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가요. 들고 계세요, 이거. 잃어버릴 것 같은 여기는 뭐 없으니까 딴 데로 또 가봐야 되는데 차를 좀단단한걸 구해봅시다 아 이거 오줌을 안 싸도 돼서 좋네 아 그거 빼버렸어요 귀찮아 <웃음> <웃음> 너무 귀찮아요 다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아. 휴 노래방 다방 아까.. 오 자자자자자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앞에 보셈 앞에 에? <웃음> 존나하는 또야이 <웃음> <웃음> 뭐냐? 다 기어 나왔네? 쬐끔쬐끔씩 유인해서 잡으실? 아니면 그냥 피해가실? 어? 이 주변 돌면서? 어 이제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는 넘 먼저 뛰는 건 먼저 뛴다 뛴다 뛴때 한번 밀면 은잘 넘어지거든요? 뛸때네네아 빨리 저걸 해야 되는데. 막 아, 괜찮은 거좀큰거 하나 나오면은. 준비, 비로 갑시다. 네. 왜냐면은 근데 숙련도가 도... 높아지지도 않는데 벌써 데미지가 그렇게 나와요 도끼가? 네, 그탈그 타... 도끼날이 닿는 부분에서 거리에서 휘두르면은 네. 대갈통이 한 방에 터져요. 그 오... 거리 딱 계산해서 아, 이또 존나 많은거 봐, 무은거같무 이거 또다리우스 이거 또 은이렇게하면은딱 이거 어? 알수은는 이거 지 이거 이거 가능해? 이거 가능? 이거 요문 뚫릴 걸이 이거 좀 있으면. 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아. 뒤에 더 많아. 물린다, 물린다, 물렸다, 물렸다. 안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어, 물렸는데? 안 물렸어요. 네, 한절안 물렸어. 어, 이거 맞나? 오 지갑봉 나왔네 또. 사냥용 칼. 어, 계단에 있다. 뒤 조심해요. 목재 왜 있어. 걷는 게 저렇게 빠르냐? 아, 어, 허경.. 허경영씨한테 배웠네 카우보이 모자또 뭐야? 삽 뭐야 이게? 뭐긴 뭐요 카우보이 모자다지 이거 가져가실? 하하하 <웃음> <아유. 웃음> 아이.. 나. 문자메이가 필요한데 여기 안에 있네 어 이거 난리났는데? 이문 흔들리는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씨 바로 패기 날리고 여기 안에 있나? 어 여기 안에 있네 넘어와 넘어와 그래 그래 쉽게. 어 지렛대는 겁나 많은데 어 뭐야? 쟤 어디 왔어? 얘 화장실에 있었어 공구 상자 공구 상자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꺼내보고 아. 저 현실에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오! 오! 오! 오! 오! 승이 문을 닫으면 오. <웃음> 오. 아이, <나> <웃음> 안 돼! 어아나 화장실 안와 이리 와. 암살을! 3층에서 내려와요? 네, 다 내려와요 이거 다 접고 가요, 일리 1층에서도 올라와요? 보고... 1층 제가 볼게요 아.. 저.. 안쪽 부도문두둥인다 열어야겠다 이 새끼. 이 새끼. 아 3층에서 기어온다 1층에서 올라온다 이 건물 안에도 있어 방안에 기어, 3층에서 기어오는거 3층에서 기어오는거 아 이거 계단에 있는 건안 맞아 그저.. 내려와서 잡아요 내려와서 어 그지같은 시스템 진짜 조심해야 3층에서 게임에.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 새끼 죽여야지아이 새끼 시끄러워 이새끼오 뛰는 새끼 왔는데? 오씨오니 응? 뛰는 새끼가 수시로 와 미친 게임이야 아 뭐야 얘위위위어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 여긴가? 어디서.. 응. 제가 복도 보고 있을게요 여기 문이 그래도 좀덜 맞았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안씩 갔다 저 담배 응. 하나 피고 여기도 있네 저리 가 저리 가와 진짜 미친 것 같아 여기 저 흐벌이가 있 거야? 네.